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트랜스젠더중한 명인 요시리나라예요. 15살 때부터 여성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현재 23살이지만 2014년 에는 태국 드라마 상사병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며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이때 그녀를 추종하는 팬들은 남자인 것을 못 믿겠다면서 사실 주장을 요구하기도 했대요. 2017년 미스티파니 우승과 2018년 미스 인터내셔널 3위로 가장 성공한 트랜그젠더 중한 명으로 꼽힙니다. 웬만한 여자보다 더 이뻐 아마 클럽에서 만나신다면 소가 사랑에 빠질 수도 있어요. 보통 트랜스젠더는 성전환한 사람을 일컬으며 레디보이 혹은 쉬메일은 성전환전 명칭입니다. 태국에는 정말 이쁜 레디보이나 트랜그젠더가 많아요. 저도 태국에 오래 있었지만 아직 상위 5%의 트랜스젠더들은 보고도 구별할 수가 없답니다. 태국 사람들조차 보고도 판단을 못할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지민인 이쁘면 저에게 무조건 레디보이라고 하거든요. 동남아는 레디보이나 트랜스젠더가 많으니 클럽이나 밤거리를 조심하세요. 성변화후 사람들의 편견과 경제적 문제로 성격이 좀 괴팍하게 변한 듯 합니다. 레디보이가 싫으시거나 불편하시다면 동남아 여성을 만났을 때 관찰이 필요해요. 키가 크거나 손발이 크다면 일단 의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취하셨다면 더 쉽게 속아 넘어가실지도 모르니 동남아 여행 중에는 지나친 과음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요시 린나다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활동 중이며 남자친구와 행복한 제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As bad, like a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o m boom, b o o o o o o o o o m o m o o o o boom, boom, boom, boom j u 마두 at all น้องครับมาดูวงพี่เล่นล่ะครับเปล่ามนงอพขี้คตีครับพี่น้องครับพี่ไม่อยากมีเรื่องตีม่งตีใครมไมเหรอไปซะไป Do you w a n n a know a secret? I love you. So I said I loved you one more time, in case that would change your mind. You can count on me. Like one, two, three, I'll be there. m a n w e m e n o e t h e r e e o g h a r We're not t e t h e r e o t We're n e t h e r e t t s t h w e e t h e r e o w e n e t h e r e 미용 미용 미용 자니멘이이 I love you smile 마이도 아가깐 터뜨려 하라 หิวห่แลม Hi Ken Do You want t go for a ride Sure n Jump in can't can.